잘 나갈 때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전 40대 중반의 6년차 투자자입니다 아니 6년이랄 것도 없이 초보 투자자라고 하는 게 옳겠지요 제가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할 무렵 그때 친구가 유망하다는 종목을 추천하여 한참 올라간 주식을 겁도 없이 덥석 샀었죠 제가 주식을 사고 난뒤 이틀동안 빠져서 손절하고 나왔더니 담날 상한가네요 그래서 다시 상한가에 잡으니 상한가 깨지면서 하락 진짜 주식이 뭔지도 모르던 놈이 단 며칠 만에 원금 반토막이 되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이다 그땐 원금 회복이라는 절박감에 단타에 집중하게 되었고 기십만원이나 하는 유료 종목 추천도 몇 번이나 받았었지요 그땐 유료 추천이라는게 들어가면 내리더군요 꼭 설거지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완칙없이 투자한 결과 결국 쪽박이란걸 차고 말았습니다 제 돈과 마이너스 통장 합하여 7,600이란 거금이 사라져 버린 거죠. 고민되더군요.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면 휴 와이프 몰래 조금씩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 나갔습니다. 성과금의 출장비, 심지어 용돈까지 아껴 갚아 나갔죠. 그렇게 하니 4년 말에 겨우 마이너스 통장을 갚을 수가 있었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해결되니 다시 주식을 해보고픈 마음이 들어서 다시 투자를 시작했답니다. 우량주만 하자. 몰빵하지 말자 등등 나름 원칙을 정하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20% 빠지더군요. 심한 자책감에 몇 번이나 손절할까 망설였지만 버틴 결과 올해 초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사람은 잘나갈 때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한달전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어설픈 자만심에 원칙에 벗어난 한 번의 실수가 이익금을 전부 다 날려버렸네요. 허접한 종목에 몰빵 게다가 신용까지 푸요 땡겼으니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신용금지, 몰빵금지, 우량주 매매, 물려도 우량주에 물리자. 살 때에는 천천히 기다렸다가 사자.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방법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89년도였군요. 당시 주식이 대세 상승기를 마감하고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던 때였죠.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네요. 89년이 되기 전에는 증권사 애널들이 유망한 종목이라고 말하면 그 주식은 그대로 쭉 오르곤 했었죠. 하지만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기 직전부터 증권사 애널들이 추천한 종목은 그때가 상투가 되고 불쌍한 개미들만 물리기 시작하더군요. 매매기법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때 이후로 군대 갔다 오느라 주식하지 않았던 때 등등을 제외하곤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윳돈으로 주식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97년도에 IMF가 왔었네요. 수만원 하던 증권주들 수백원으로 떨어졌고요. 사람들은 모든 증권사 다 없어진다고들 떠들더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딸랑증권사 두개 없어졌습니다. 아, 저 또한 당시 어마어마한 평가손을 입었었지만 그러나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빚 내서 투자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가진 재산의 80% 정도를 추가 매수하느라 주식에 단고 썼네요.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로 매수한 덕분에 IMF 벗어나면서 온전을 약간 상회하는 수익을 얻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9.11 사태가 발생하더군요. 결국 2004년도에 접어들면서 겨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매일 와이프가 팔아야 수익이라면서 바가지 박박 긁어대는 통에 결국 주식 다 팔아가지고 팔아 돈 벌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팔았던 돈 은행에 넣어두고 학원 운영하고 했었는데 당시 3,300원에 사서 4,600원에 팔았던 삼성 엔지니어링 2011년도에 17만원까지도 갔더군요. 맞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가지고 있던 똑같은 재산이며 주식의 경우가 더 높은 상승률을 가지는데 2007년 8월에 주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명의 정보통을 알아서 그를 통해서 주식을 사었는데 아주 잘 적중하더군요. 그후그 그 정보통을 잃게 되고 저만의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매매기법으로 승률 100%로 주식매매를 하다가 잠시 무료한 틈을 타서 그런 정보통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저런 카페를 기웃거리다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보를 받았었죠. 물론 수익도 났지만 손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0% 수익, 70% 손실. 다행히 저야 워낙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기에 큰 손실 없이 빠져나왔지만 나중에 그 카페 난리가 났더군요. 100% 승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기는 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거의 손절매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수익 실현하게 되더군요. 몇어들만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신형, 빚으로 주식을 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된다. 2. 욕심부리지 말라. 개미들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다.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고 바닥에서 사려고 하는데 절대로 꼭대기는 그 누구도 모른다. 물론 어깨도 어디쯤인지 모른다. 단지 은행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면 만족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90% 이상의 승률을 올릴 수 있다. 3. 매매가 끝난 종목에는 미련을 가지지 말라. 어떤 종목들은 매도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의 미련을 가지면 팔아야 하는 때를 요치고 물리기 쉽상이다 5천원 주고 산 주식이 7천원까지 갔는데 팔지 않고 있다가 6천원이 되면 7천원에 대한 미련 때문에 더더욱 팔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3천원이 되면 공포 때문에 손절하게 될 것이다. 4. 분할 매매를 해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꼭대기와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꼭대기 잡겠노라고 모니터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세번의 경우를 계속 당하게 될 것이다. 편안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라. 5. 손절매를 하지 말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정도쯤의 손실이 나면 공포감 때문에 손절하게 되는데 70% 정도는 내가 팔고 나서 얼마 후에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팔고 나면 항상 오른다는 푸년만 하겠는다. 내가 진정 손절매를 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때이다. 6.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돌고 있을 때가 바로 전환점이다. 주식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없다. 가격이 높은 주식은 나쁜 주식이며 가격이 낮은 주식은 좋은 주식이다. 어떤 주식이 5천원 한다면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이며 1만원 한다면 나쁜 주식인 것이다. 아주 비관적인 전망으로 주가가 5 5 0 0원이 되었다며 그때는 아주 좋은 주식으로 사야만 하는 때이다. 그러나 온갖 장밋빛 전망으로 주가가 9,500원을 넘어섰다면 그 주식은 진짜 나쁜 주식이다. 단, 변동성이 크고 회계처리 등등 믿을 수 없는 코스닥 종목은 절대적으로 제외해. 7. 평가손에 미련을 두지 말라.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대세 상승기에는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매수할 수 있기도 하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박스권에서 오르는 동안에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내리는 동안에는 주식을 사면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미련을 갖지 말고 바닷권에서 사겠다는 미련도 갖지 말라. 탈 타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어 공영 등등 대박 종목을 들먹이며 자기가 쪽집게로 그런 종목들을 골라냈다고 자랑부터 한다. 이런 경우 손실이 많이 난 개미들의 경우 그디어 원금 회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솔깃하고 넘어가게 된다. 설령 어떤 사람이 100개의 종목을 성공적으로 맞췄다고 하더라도 101번째 종목까지 성공적으로 맞춘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단지 참고로 하고 그가 제공하는 매매기법 또는 정보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해보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97년 IMF 이후 대세 상승기에 아주 도박적인 투자로 1천억원 이상의 불을 쌓았던 개인 투자자가 그 이후 모든 것다 날려먹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새록새록 떠오르는군요. 마지막으로 제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에도 왕도가 없지만 주식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만일 제게 대박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세력들이 제 방법을 파악하고 무력화 시키게 만들겠습니까?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하신다면 거의 항상 돈을 벌수 있습니다.